비통은 탔고 줄인다. 근데 힐을 또 주죠 이게. 그거 <웃음> 아니야 임마. <웃음> 개그맨이네. 어떻게 저러냐? 어, 한 깔아주세요. 깔아주세요 한번. 아니면 나락.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. 오케이 명치쳐 명치쳐 명치쳐 명치쳐 명치쳐 명치쳐. 어? <웃음> 이겼다. 이긴 거 아니야? 다음 6대 불놀이 이런 수붙어잖음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단 톰이 원턴 키를 돌린다는 사실 을 알고 있 으니까. 무지성 1턴 불의 재단 한번 해. 이거 원래 금기 인데, 해 나가 나가 월드 챔피언십 우승 자를 단 3초 만에 이기 는 방법. 뭐해? 뭐해? 아 요구 먼저 빼보려 그랬어. 여기서 그거 뭐지? 그일일 땜주는 무기 뽑고 싶은데. 개행복해 그냥 이게 그냥 이게 그냥 하스스톤이지 이게 야나 이거 전턴에냈는데 대박 님들아 야 마치 때린 것처럼 숨어있는 거 보세요 <웃음> 기도하라고? 비우면은 킬각이 아니라고? 몇자인데두 자리? 오케이! 감사합니다 건방진 녀석이 그냥 씨. 죽어!